안녕하세요. 카카오 클라우드 스쿨 2기 엔지니어반 박성호입니다. 이번 1차 도커 토입 프로젝트로 3티어 모니터링에 관련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면 도커 수험을 이용하여 3티어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하고 서로 연동이 되게 합니다. 도커 허브에 이미지를 각 업로드하고 그것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을 매니저 노드와 워커 노드의 컨테이너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그래파나 K6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임의로 과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합니다. 3티어 같은 경우 HA 프록시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싱 순차적으로 트래픽 배분하는 것과 HA 특정 컨테이너에 문제를 발생하면 트래픽 배분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웹에는 HTTP, 와세에는 Tomcat, DB는 MariaDB를 사용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모두 vmware에서 리눅스 센트OS 7버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나트 대역되고요. 게이트웨이는 212.183.2, 4 DNS는 8.8.8.8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매니저 노드 같은 경우 .100, 워커는 .120, 워커2는 .140, 그리고 k6는 .33, .34, .35로 만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시연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디렉토리는 워킹에서 진행하였고, 셀리눅스와 파이어월 기본 방화벽은 모두 종료하였고, 각노드들은 도커 설치 기본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테스트.jsp는 왓스 서버 상호간의 연결 확인용 테스트 파일을 간단히 작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dbtest.jsp도 db연결 서로 상호간 확인용 테스트 작성하였습니다. L.txt 같은 경우 하프록시 HA 프록시 모듈 설정 세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웹 도커 파일 같은 경우 CentOS 7 기반으로 HTTP를 사용하였으며 그 방금 얘기한 하프록시를 추가 설정에 추가하여 실행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Tomcat, Tom Docker 파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CentOS 7을 사용하고 기본 패키지를 다운 받은 다음에 아파치 탐캣을 압축풀고 설치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db 도커 파일 같은 경우 마리아 db를 사용하였습니다. 1234 db 유저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기본 설정을 마친 다음에 도커 이미지 올리기 위해 빌드와 태깅을 할 건데요. 일단 저는 도커 이미지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커 이미지 빌드 태그 성호더 게임봇웹웹 7.0으로 하겠습니다. 7.0 웹 도커 파일 현재 위치 자 이렇게 태깅 하여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림으로 이곳에서 영상을 잠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tomcat 도커 파일과 db 도커 파일 이미지를 태그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를 생성하였습니다. 80번 포트에 웹 컨테이너 8080 포트에 tomcat 컨테이너 3306 포트에 db 컨테이너를 띄었습니다 연동 테스트를 이제 진행해 볼 건데 call, local host, host 8 0 8 0 테스트 점 JSP, 와스 연동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고요. 그렇다면 DB 테스트 점 JSP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컬, 로컬, 호스트 그 자체에서 웹에서 텀캣을 통하여 DB까지 잘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갑니다. 성세스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용 도커들을 지우겠습니다. 웹, 탐켓 DB. 생성한 도커 이미지들을 푸시하여 제 도커 허브 계정에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게임버드.web.7.0. 이것 또한 시간이 걸리므로 웹, 탐켓 DB를 업로드하고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Docker 수업 인이스 하여 Worker 1, Worker 2에 해당 키를 복부다요. Worker와 매니저 구성을 하였습니다. Docker node ls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오버레이 네트워크 이름을 웹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Docker 네트워크 ls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텔레그라프, 인플럭스 DB, 그라파나, 하프록시, 웹, 텀캣, DB, 비주얼라이저, 포테이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띄워놓았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 노드에 비주얼라이저, 아프록시 그래파나, 텔레그라프, 그리고 db, 보테이너가 있습니다. db는 매니저 노드에만 작동하도록 e r manager, 설정하였습니다. 워커 n 과 워커 r 에도 인플럭스 DB, 텔레그 g 프 그리고 웹 a g e 잘 나누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n a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m 매트릭스 매트릭스 타입은 influxdb http influxdb 8086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도 복붙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docker 커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타입은인플럭스 t v 입니다 http. 인플럭스 t v 8086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같은 곳복붙를 하고 생성을 합니다. 대시보드 인포트에서 미리 제가 백업 작성한 대시보드 백업을 JSON 파일로드를 하고. 도커에도커 매트릭스 여기에 VM 매트릭스하고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라스트 5분일해서 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로 K6 과부하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파나 K6를 이용한 의미로 트래픽 과부하를 주어서 모니터링을 하여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6는 이제 같은 2 1 1 1 8 3 3 나트 대역대에 설정을 하였고 K6 두번째 세번째 노드들도 다 클론 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script.js 파일이 존재합니다. script.js 파일은 이제 K6 반복구동을 위한 간단한 방법문을 작성하였고 이 11.18.3.3.100이란 주소는 저의 이제 매니저 IP 주소입니다. 자. 2번 노드에도 같이 존재하고 3번 노드에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과부하를 주는 이제 도커 실행문은 제가 미리 작성하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예정인데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 하려는 게 제가 잠깐 이전에 실행을 해가지고 트래픽이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3시 27분 3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파나 K6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노드 두번째 노드 세번째 노드 모두 이제 실행을 시키고 천천히 이제 그라파나 들어가서 어떻게 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사용량과 이제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또한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시작 지점이 이쯤이었습니다. 3시 28분쯤 지금 과부하를 주자마자 컨테이너 사용량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클러스터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량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래파나를 이용하여 저희는 이제 도커 모니터링을 손쉽게 할수 있다는 점 이번 카카오 클라우드 스쿨 엔지니어 반 1차 도커 토이 프로젝트는 이제 3티어를 구성하여 어떻게 하면 이제 모니터링 을할수 있는지 이것을 임의로 과부하를 주었을 때 정말로 이게 실제로 드러나는지 한번 테스트라고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반 박성호였습니다. 점점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도커 포이즈, 포커 토이 프로젝트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